열무 맛있겠다, 그치? 응, 물고루 틈틈이 소금. 1시간 반 정도 절여놓을 거고, 중간중간에 이거 뒤집어줄게요. 종이컵 한컵 반, 자루한 스푼 반, 중약물로 아까 밀가루풀 식었어요, 완전히 차갑거든요 고춧가루 200ml 다시마, 물 마늘, 크게 2스푼 왕창 매실청 5스푼 까나리 액젓 7스푼 이게 한두 스푼 된거 같거든요. 굽은 <웃음> 소금. 이 홍고추를 좀 갈아줄게요. 이거를 한거 갖고 올게요. 안녕. 그래도 국수만하고 한 맛있겠다. 익으면 밥 익으면 맛있지. 이러고, 실온에 하루. 그반고 4일? 5일 정도 후에 먹어볼게요. 上 e a l 面 간장 한 스푼, 매추젓 한 스푼, 식초 한 스푼, 고추장한 스푼, 닭한 스푼, 닭기름. 야이고! 음, <웃음> 어우, 맛있게 익은 <웃음> 열무를. 그래서. 응. 안녕하세요, 까니까니 까니 깐짱입니다 안녕.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열무 얼갈이 김치를 담갔거든요. 너무 맛있게 익어가지고 비빔밥 국수도 한번 준비해봤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진짜 맛있겠다. 그치. 어게 그 좋아. 너무 맛데이열무과 맛있게 됐어. 진짜 자, 맛있다 예문금지 잘 됐지 어. 와 미쳤네 오늘 아니 비빔밥이 난리 나는데? 입이 컸으면 좋겠어. 응? 입이 컸으면 좋겠어. <웃음> 와, 근데 그... 이게 밥에 보리가 씹힐 때 뭔가 탱글탱글한 너무 좋다. 음. 된장찌개도 맛있게 됐다. <웃음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